안녕하세요. 김포에 살고 있는 백마장군 주연신당 주연입니다. 네. 선생님 요즘에 연애 프로그램들이 진짜 많아졌어요. 연예 음. 연애. 그러니까 그 커플 매아 커플맨. 음. 나 나도 나가보고 싶어. <웃음> <웃음> 나는 솔로에 나가보고 싶어. 나비다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웃음> 거기요? 거, 거, 거 많이 보세요? 나, 나는 솔로 다 봤어요. 아, 진짜요? 네. 재밌으세요? 재밌어요. 엄청 재밌어요. 오. 핫하잖아. 얼마나 재밌어. 아, 그런 거 보시면서 그런 거 하시는 거 아니야? 어, 제랑 제랑 잘될것 같아서 그런 거 하시는 거 아니지? 아, 저거, 저거, 저거 가식적이네. 저거 성격 더럽네. <웃음> 저울분에아제 연기하네 이런건 하지 아, 어, 그런 얘기 하지 아제 우울증 환자다 어떡하냐 아,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어 쟤네 부르면 궁합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런거죠 아, 치그아 그런 안돼 안돼 틀렸서 틀렸어, 틀렸어 아, 막 이러면서 아, 그런거 하죠 아 그래요? 음.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음. 궁합을 한번 가져와봤어요 궁합? 네네네. 연 그렇게 만난 궁합? <웃음> 뭐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음. 그냥 궁합을 가져왔으니까 음. 어떤 기운이 좀 있는지 음, 좀자분어요 응? <물러> <물러> 시작할게요. 네. 잘 맞는데요? 네. 잘 맞아. 아 그래요? 잘 맞아. 이게두잘 맞아요. 어떤 면이 좀잘 맞을까요? 뭐 티키타카야 그냥 남들이 욱하고 남들이 흉보고 둘은 재밌어요 둘이 깔깔대고 좋아해 음, 그리고 남자가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면이 있고 또 여자분도 부드럽지만 조금 새침대기 조금 여우가의 느낌도 있고 조금 현실적이고 바른 느낌도 있고 사실 뭐 군중이 어떻게 본들 분 중에 보는 시선은 조금 나쁠 수 있는데 둘은 좋아요 아 그래요? 남자분은 어때요? 성격이나 이런 게? 남자분 성향이 그때그때 그때 다른 거 같아 음. 잘할 때는 한없이 잘하고 삐질 때는 또 한없이 삐지고 뭐 그냥 예를 들면 감정의 조금 폭이 높다 높다 음 근데 여자가 그걸 적당히 무시한다 <웃음> 음, 관심 없다. 그럼 삐지면 삐지는 대로 두고 기분 좋은 기분은 좋은 대로 조금 맞춰주고 궁둥이 두들 주고 우쭈쭈 해주고 그런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자분은요? 여자분은 조금 어 자기가 금전에 대해서 조금 잘 살고 싶어하는 좀 느낌이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뭔가 고민하는 부분도 좀 보여지고. 어 그게. 어, 뭐, 자기가 뭔가를 발휘했다기 보다는 상대를 조금 찔릴 수 있는 거지. 저기 뭐가 어쩐데, 저기가 좋대뭐 저걸 사야 될것같대뭐 이런 말을 할수 있는 그런 분 같은데. 음, 그, 뭐, 학업적으로는 어떨까요, 이분들? 뭐, 머리는 뭐. 머리는 여자분이 더 좋아요. 아, 그래요? 머리, 머리는, 여자는. 자기가 힘을 쓰지 않고 상대를 좀 부릴 줄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조금 가스라이팅이 되는 여자지. 아,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게 가스라이팅을 할수 있고, 네. 그거를 위해 준다는 포장으로 조금 할수 있고,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게 되는 사람. 그래서 머리가 상당히 좋은 걸로 나와요. 음. 근데 IQ 높을걸, 이 q 높을걸, 여자? 음. 금전은 어때요? 금전은 많이 벌고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누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으세요? 금전의 복, 좀... 기운이나. 어, 금전의 복은 둘다 좋은데, 남자 쪽에서 좀더 많이 쓰지 않을까 싶어요. 음... 여자는 남자 주머니에서 빼게끔 하니까. <웃음> 계산은 남자가 다 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자는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지는 않지만, 자기 걸 원하는 걸 취득을 하고, 남자는 내 것도 사기 바쁘고, 여자 것도 사기 바쁘고. <웃음> 좀 그러신 분 같은데. 그래서. 보여지는 경제권은 남자가 쥐고 있지만 실세는 여자다 이렇게 보입니다. 궁합적으로 몇 퍼센트 맞는 거예요? 아뭐뭐 뭐 50% 60% 왔다 갔다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좋은 궁합이라기보다는 적당히 무시해줘서 좋은 궁합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적당히 방관도 해주고, 네네. 적당히 이해도 해주고, 적당히 잡아도 주고, 그러니까 어, 너무 잘 맞는 건 아닌데. 그냥 뭐 살아가지는 딱히 뭐 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너랑 나랑 잘 맞는다 그러니까 좋은 친구 같은 느낌인 거야 이 분들 TV에 나오시는 분들인데 뭔가 그 나오는 모습은 진실성은 좀 있을까요? 아니 그렇게 100% 진실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투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면에좀 불편한 건가요? 어이둘 사이에는 사실상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보이는데 그걸 많이 감추는 걸로 느껴져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가정 문제가 됐던 자기네가 뭐 사치를 부리는 게 됐던 네. 뭐 이런 걸좀 숨기고 네. 조금 선행이나 좋은 것만 좀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인 것 같아. 어 그럼 그 외의 모습도 음... 그걸 안 보여주는. 어, 그러니까 좋은 것만 보여, 주는 좋은 걸 보여주는 건 진짜인데, 이제 나쁜 건 이제 많이 숨긴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100%가 아니다.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까지도 거짓은 아니다. 근데, 어, 뭐, 다 오픈하고 살지, 뭐, 연예인들이 다 오픈하고 살진 않겠지만, 성격마저도 좋은 성격만 보여주는 게 있다. 나쁜 성격은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보고, 근데 아무리 봐도 뭐, 여자분하고 남자분이 좀 사치가 있는 걸로 보여요. 누구야? 아니, 자녀는 좀 어때요? 있는데? 음, 자녀는 음... 많으면 셋, 적으면 둘아 그래요? 음. 적으면 둘, 음. 많으면 셋 음. 적당하네요 그, 음, 음. 그, 음. 딸좀 보이고 딸 느낌도 좀 있고 어, 그래요? 음. 잘 키울 수 있겠죠? 응! 음. 아, 지 새끼밖에 몰라요 자기 새끼밖에 몰라 근데 애들이 조금 애들을 욕하는 건 아니고 애들이 조금 조금 약간 자기 위주로 커요 음. 예, 부모가 그렇게 키워요 너무 우쭈쭈 우쭈쭈 너가 최고다 라는 느낌으로 좀 키우는 느낌이에요 예의는 예법은 가르키는데 남한테 보여,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법은 가르키나결론적으로 조금 고집스럽고 자기 이기적인 조금 면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 음, 그거는 부모의 성품도 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음, 남한테만 피해 안 주면 되지 뭐 맞아요. 남한테는 피해 안 주면 되죠. 누구나 네. 이적이니까 남한테만 피해 주지 않으면 되는데, 네네. 은근히 상처를 좀 주죠, 남한테. 아, 상처를 줘요? 응, 은근히 상처를 좀줄수 있지. 뭐, 금전에 대해서라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음... 가족들한테나. 네. 알겠습니다. 이분들 누군지 알려드리고 조금 더질문 해볼게요. 네. 이분들 남자분은 오상진 아나운서. 여자분은 김소영 아나운서. 네. 아세요. 어 오상진 알아요? 아 이분이 사치 사치가 있었어? 네? 아그 이분이 사치가 있었어? 그렇게 안봤는데 오상진 씨뭐 사치는 잘 모르겠는데 집안이 부자인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음. 제 음... 옆에 보는 김서영 아나운서. 음. 아나운서 분들이 결혼을 하셨는데 동상이몽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음. 그래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아까 그 뭐지? 티비에 나오는 모습이 100%. 냐고왜 질문을 드렸냐면 100%. 이분들이 아무1 0나1서0신인0가 그런데 0뭐 0에서도뭐 사운드 뭔가 좀다0는 모습도 보여주고 뭐 그러길래 오. 아나운서 분들이 저런 모습도 보여 주네. 뭐 지금은 오상T씨가 아무튼 그 아나운서가 아니실 텐데 프리랜서이실 텐데 아또뭐 저런 모습도 보여 주네. 해 가지고 한번 여쭤 봤어요. 그 모습들이 진짜 웃기던지. 이분들은 진짜 싸움 말안할 걸요? 아, 그래요. 진짜 싸우면은 아예 감정을 표현을 안해 버려요. 냉정하게 몇 날이고 며칠이고 몇뭘 뭐 이렇게 막몇 달까지 나아지 않겠지만 진짜 싸울 때는 말을 안 해요. 투닥투닥 거릴 때는 그나마 좀 이제 뭐 그냥 이 싸움에 그냥 약간의 어떤 작은 싸움이겠지. 네네. 큰 싸움에는 아이 입을 닫아버려요. 아, 방송이고 뭐고 싹다 접어버려요. 아,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냥 재밌는 유앙스로 조금 해내시는 것 같아. 약간 그런 건 소스가 좀 있어야 되니까 한편에 약간 진실이지만 약간 소스 면으로 하는 것 같다라고 보여주고 이 여자분은 정말 똑똑해요. 이 여자분은. 어, 굉장히 머리가 비상하다 잔머리가 좋다, 아이디어가 좋다 그리고 꼼꼼하게 체크하는 이 잔머리다 이렇게 들어가고 남자는 덤성덤성 하는 거 같아요 음. 여자분이 더 치밀하게 들어오는 거 같아 이분들 아마 딸이 한분계십니 딸이 한분 있어요? 선생님 음. 말씀하로 딸이 있더라고요 어, 다행이다 <웃음> 그 앞으로도 그러면 한명 더, 두명더 이렇게 생길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요 네, 가능해요 그리고 또 딸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 왜냐면 이 집은 딸 기운이 조금 강하거든요 음. 음, 딸 기운이 좀 강해서 딸이 조금 더 들어올 수 있고 뭔가 선생님 그러면은 궁합적으로 그런 딸 기운이 강하면 정말 진짜 딸만 계속 어 이게 어, 둘이 믹싱을 했을 때 기운을 보는 거잖아요 네. 하나의 이, 이 남자 쪽을 보면 아들 기운도 있거든요 네. 근데 여자 쪽이 조금 더딸 기운이 강하지 않을까 오. 싶어요 그래서 합심을 했는데 지금은 네. 약간 소영 이김소영이란 여자가 더 기운이 세다 네. 남자에 비해서 음. 세기 때문에 오히려 남자가 조금 어, 후발주자로 될수 있는 거야 아, 그래요? 메인에 나섰지만 오. 이 모든 면에서 여자의 어떤 주도권이 좀더 내면에는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고 여자분이 좀 내가 봤을 땐 그렇게 시연스러운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웃음> 시연시연한 성격은 아닌 것 같고 약간 상진 씨가, 오상진이라는 분이 푸념을 좀 많이 하지 않을까. 결혼하지 마라. <웃음> 맨날 혼자 살아라. 이런 푸념을 좀 하는데, 어, 불행해서가 아니라 그냥 푸념이다. 어, 꽤나. 누가 좀더 좋아하는 것 같아? 여자분이 더 좋아하는 걸로 보여요. 남자분이. 여자분이, 어, 남자도 여자를 좋아했지만, 여자분이 더 깊이가 크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절대 너를 다른 사람한테 주지 않을 거야. 넌내 거야. 뭐 이런 음. 느낌이 있어요. 아 그래요. <웃음> 어, 난그안 음. 좋은 뭐 결과가 있진 않겠죠. 이혼? 네. 음, 음 해결해 나가요. 똑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쓰는 것에서 좀 합심이 잘 맞고 어디 가는 거에 좀 합심이 잘 맞고 뭔가 어, 프로젝트를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합이 좀 좋아요. 이분도 그러면은 이 방송 진동상이 뭔 나오고 있는데 으흠. 앞으로도 뭔가 좀 활동 같은 면에서는 좀 꾸준히 할수 있을까요? 음 여자분도 활동을 좀 하려고 하는 게 보이고요. 음. 남자분도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게 보이는데 네. 어 여자분은 이제 아직 아나운서잖아요, 그렇죠? 그럴 거예요. 어, 이 여자분은 그냥 그쪽 계열로 가시는 게 좋고 글로 갔을 때좀 탄탄하게 들어와요. 되게 노년까지 하고요. 그리고 남자분은 아까 말했던 비연예인 느낌으로 이렇게 가시는 거지. 근데 남자분은 약간 금전의 방황을 좀 하는 걸로 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뭐이 만약에 아나운서라는데 좀 부족하잖아. 네. 그럼 자꾸 이후 다른 걸 조금 찾을 수 있거든. <웃음> 어떤 거요? <웃음> 뭐뭘 제작한다거나 네. 뭐 이런 걸 하실 수 있어요. 이 남자가 자꾸 그쪽으로 궁리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연예인으로 자꾸 만족이 안돼 그러니까 사업을 한다든지 엔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주식을 한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자꾸 머리를 굴려 이 남자가 근데 잘안 되지 그건 안 했으면 안안 안 하는 게 좋은데 안할 수가 없으니 그냥 뭐 쓰시고 사시고 뭐 게임 사시든지 이런 게 훨씬 낫지 그게 더돈 아끼는 더 거지 아, 음. 이 남자는 좋은 직업을 해서 큰 꿈을 꺼가지고 잘못된 길을 선택한 거지 <웃음> 음. 근데 남자분도 그러면 은 아나운서가 더 그냥... 그쵸 이 남자는 사실상 그냥 직장인과고 공무원과 거든요 음. 이 사주가 음. 근데 이 남자가 귀가 얇아 음.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이렇게 했겠지 그치 음. 그러니까 자기도 훅 넘어간 건데 좋은 수는 아니에요 <웃음> 아 그렇구나 음. 앞으로 두분 어떤 걸좀 조심했으면 좋겠으세요 어떤 걸 조심하냐? 어, 사실 뭐 금전이야. 많이 쓰지만 많이 버는 사주기 때문에 상관없고. 건강도 좋아요. 약간 남자가, 여자가, 여자랑 남자가 좀 장이 약한 걸로 들어오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문제가 안 되고. 자식들도 잘 키워요. 약간, 약간 이기적이지만은 뭐 자기들 세계니까 상관없고. 문제 될거 크게 없는데. 그냥 남자만. 뭐 부수적인 사업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음, 투자의 개념을 정확하게 큰 기업에 투자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내가 소소하게 내가 뭔가를 찾아서 사업하시는 건 본인 사주에 없어요. 어... 음, 망해요. <웃음> 쫄다. <쫄따. 웃음> 음. 사업하지 마라. 결로는 어... 사업한다. n 절대 안 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분은, 누가 누구를 더잘 맞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 비슷해 누가 누구를 더잘 만난 게 없어 그러니까 서로가 자기 잘났다고 누가 아깝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비슷해요 비슷한 게요? 응.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많아도 장단점이 비슷해요 알겠습니다 네